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우리 잘합니다. 그냥 외워, 외워, 외워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맨날 우리가 하면은 바라 믿음, 믿는다는 게 뭐냐? 물으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게 뭔데? 그러면 그래서니까 그렇게 믿어 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욱박지릅니다. 그게 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음으로 믿고 성령의 그 은혜를 주시는 데 따라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느끼면서 그 지혜가 우리 생활 속에서 가득 차서 우리가 사는 데에 이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은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단계에서는 믿음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커져야 되고 그 믿음이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게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은 내가 네 엄마야 그러지 않아도 걔네들은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아빠인데 물어보는 아이들 봤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가 됐는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아 준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 어, 설명을 해드렸죠. 믿음의 선물을 주, 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간직하기만 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믿음의 모든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 적용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뭔데? 너의 믿음이 뭐라는 것을 내놔봐? 나는 그런 어, 어,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 네가 믿었냐? 네 믿음이 뭔지 내놔봐. 그럴 때는 난감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어느 쪽에서 안 믿는 사람 쪽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놔봐! 그런다고요? 그러면 네, 네 마음을 내놔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네 마음에 집어넣어 줄게.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 예,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갖고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교인들은 어, 곧장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이유가 중에 하나, 제 1번이 예수님은 아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 뭐야? 하고 대시했을 때는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히브리서 11장 1장 말씀을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놓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들어온 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뭔데? 대답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면 실상과 증거는 같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실상 어떤, 그냥 안개처럼, 구름처럼 모여졌다가 우리가 감정처럼 느끼고 있다가 어떤 것이 나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을 하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가 나타나는 것들이 믿음이다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증거가 뭡니까? 사실이 되어지는 것들을 증명하는 근간이 증거입니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간, 기초적인 지식이 증거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이 내 속에서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믿음 증거라면 그 사람들이 내가 행위는 볼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증거들을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 보여주지를 보여 않으니까 보, 바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믿음,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맺는다. 그러면 실상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들이 모여져서 그것이 증명하고 나타나는 그 실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실체라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이 실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뻥덩이하고 그냥 안개 잡는 것처럼 구름에 뭐 잡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희미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확실한 믿음을 증거하려니까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믿는 바가 확실히 안, 안으면 이 믿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어떤 예를,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믿음의 실상들. 믿음의 실상은 어떤 형상을 나타나고 있는 형상, 마음속에 있는 형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만 믿고 이 세대만 믿으면 아무런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이걸 설명합니다. 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나 성경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났다 것은 뭐,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고 우리들에게 전해져온 믿음의 실체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로서 다가와서 증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아베르노트코 나난 제사들이고 이런 증거들을 일일이 자 히브리서 41장 4절부터 뭐라 믿음의 실체들이 무엇을 했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체,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옮기심을 받고 믿음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이 선진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다는 라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녹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나타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믿음을 가진 그 선진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 땅,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스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믿음의 선진들에서 설명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확실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나타내 줘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다. 믿어지는 건데 어쩌란 말이에요? 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성 선물을 받아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인네가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을 위한 믿음의 선진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실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가만히 어, 말씀만 붙들고 가만히 이, 이 점잖게 생활하면은 다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개하고 믿고 나아갈 때는 그만한 고난이 따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그들이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그렇기 때문에 가인한테 시기를 받아 죽었죠? 그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사를 자기의 마음과 같이 들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까지도 질투가 나서 죽일 만큼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는 지킬려니까는 네가 내가 명하는 대로 떠나라 말없이 떠나고 이사 독자를 바치라 이유를 달지 않고 독자를 바쳐온 믿음의 선진 위오 실체들입니다. 두 번째 애녹은 어쨌습니까? 늘 애녹은 뭘 했다 말씀은 없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지키라는 사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고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애녹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축복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 있어서 이 만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활동할 만큼 우리도 성령도 그 만큼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된 마지막 세대는 마귀가 공중건설을 잡았기 때문에 믿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해서 믿는 자도 서르트리게 한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 다음 세대에 마지막 세대까지 되어진 일을 성경에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발자취를 따라 누구를 따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 을 발자취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걸음걸이를 지키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이 신약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은 그 때가 되기까지 그 옛날에는 그 선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뜬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그 때입니다. 때를 맞춰서 예수님이 왔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실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바 되어진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그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신 거지 아무 때나 와서 구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거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지 아니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역사상으로 그, 어, 지나갔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믿으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봤습니까? 안 봤어요. 도마는 같이 있었으면서도 열두 제자하고 도마는 같이 뭐뭐 뭐 예수님 기적의 역사 다 보면서도 내가 그를 뭐 어, 손목 목에뭐 못자국이나 창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지 않으면 나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서 도마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더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동시에 그냥 하나님이 방심하고 그래 잘 믿거라. 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쓰면 성경을 내가 성경에 통해서 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너는 그것만 믿으면 된다. 보지 못하니까 너는 더 복되다 하고 방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성령이 내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길로 가면은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못 하고 있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이 탄식하고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약한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되어진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다 하나님께서 안받으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만 모아져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잘했다 내 종아 다섯 달런트 받은 사람 두 달런트 받은 사람 다 열심히 노력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라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보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실체 속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네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서 모든 일을 봉사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받겠다 그 말입니다. 대청에 넣고는 받았다. 한 달란트 받아 놓고서는 신경질이나 다른 사람 다 많이 줬는데 나는 왜 하나밖에 안줘 그래. 땅에 묻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어, 땅에 묻었다. 주인이 와서 달라고 다한 달란트 준 사람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형편 그걸 왜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그그 그 뜻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훈련을 한달년더 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언제 뭐가 잘나갖고는 너는 너는 욕심이만 욕심이, 욕심이 있어 갖고 하나님 나는 두 달란트 주십시오 주겠어요 하나님 나보다도 머리 턱글까지세심받아서 우리 안고 이렀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할수 있는 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달라면 돼요 한 달란트 받으면 쉽잖아. 그러면은 열심히 그거 하나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요고, 요고 요고 요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 같은 일을 나가서 해갖고 오라 그러겠습니까 엄마가? 그러면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엄마 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애교부리는 것만도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요고 요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거 마음이라도 하나 바치면은 하나님은 오냐, 잘했다고 받아주시는 그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많은 지난날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셨습니까 그렇게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그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아픈 자리를 손넘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 머리에 아픈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많이 고생을 했다. 지난 날에는 네가 많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고집을 부리고 네가 했지만 은 오늘날 네가 고통스러운 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믿으려고 하는 너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너 내가 너를 본다 그런 물로 인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바로 감사할 줄 알며 우리가 어떤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 우리가 없어도 감사 굶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이미 예속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 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굶어도 감사, 우리가 아파도 감사,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몸이 쇠약해져서 오늘날 내가 죽음 앞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감사. 왜?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다시 말합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에 수많은 재물을 갖고 있더라도 안갈 겁니까?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한번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심판 받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서 오냐 내 자냐야 수고했다 하고 예수님은 손을 잡고 데려가십니다 제가 생명 강가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침대 위에서 울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내 곁에는 항상 천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있습니다. 아파든 모르든 뭐 어쨌든 간에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내가 팔을 둥둥 굽고 얼마나 남한 옷으로 있는데, 나를,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생명강가에 섰습니다. 그 생명강이 천국에, 천국에 커그 보자 앞에서 흘러내려와서 우리의 그, 그 천국, 그 세상과 천국과 갈라지는 곳에 생명강이 흐르는데,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천사가 딱 서니까, 그거를 그쪽에서 저 천국에서 천사가 나와서 그 생명 강내 손을 잡고 생명강을 건네줍니다. 생명강을 건네주면서 내 옷이 그렇게 남노했던 세상에 있을 때 남노했던 그 옷이 생명강을 건너갈 때마다 내 옷이 세마바 자랑으로 바꿔지면서 얼마나 화려하고 화려하다고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냥 거룩한 색깔, 브라이트한 흰 색깔로 세마포로 입어서 길그 천국 건너편에 있는데 나를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입은 그 세마포도 엄청 밝고 환해서 그 길을 나를 데려다 주는데 나는 그 예수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거룩한 빛 때문에 그 앞에 마주 볼 수가 없어서 완전히 그발 앞에 꿇으려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고 나를 일으키시는데 그 오른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내미는데 그기에 못자국이 이만한 못자국 구멍이 딱 나있는데 내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고 성소로에 데리고 가서 찬양하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엄청 찬양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 찬양 소리의 오색 무지기보다도 더 찬란한 다이아몬드는 저리 가라 한 찬란한 오색 빛깔로 그 천사가 찬양하는 찬양 소리에 맞춰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들을 비춰주고 그 세마포처럼 하얗던그 빛이 오색 찬란한 광채가 나는 빛으로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성도의 기도를 금조대접에 담아서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와 찬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의 실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는 자는 뭡니까? 찬성하고 믿는 자는 뭡니까?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증가하려고 기뻐서 그러고 모든 걸 하나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놀라운 그 희생의 정신이 있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냐고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공허하게 왔다가 공허하게 가면 공허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믿음의 실체가 되라. 누구처럼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진들이 이어서 증거를 얻었느라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었다. 그들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 산 선진들이 있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고 우리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연결해 주는 믿음의 실체로서 나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실체가 된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실체가 된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